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만년필은 바로 이 펠리카에서 아... 나온 펠리칸 트위스터 만년필인데요. 이 만년필 의 경우에는 엄청 싸게 약1 5 0 0 0원대에서약2만원대 사이로 풀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트위스터 만년필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모양 때문인데요. 모양이 까베기 꼬여있듯이 이런 식으로 유리한 곡선을 그리며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꼬여 있다기보다는 약간 휘어져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테스트 <웃음> 만년필 최고의 특징은 역시 왼손잡이들도 쓸수 있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만년필 자체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둘다쓸수 있다는 쓸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제품 속에 그렇게 그렇게 적혀 있으니 일단 그렇다고 <웃음>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요. 일단 스카이블루 색상으로서 일단 상당히 디자인 자체는 심플합니다 일단 위쪽을 보시면 위쪽에는 어, 여기 위쪽에는 펠리칸 도구가 박혀져 있고요 카메라야 카메라야 잠시만요 펠리칸 도구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은 그냥 구멍이 하나 뚫려,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잉크가 샜을 경우에 이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아, 역시 무게를 재봐야겠죠 무게는 21g으로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가벼운 축에 속하고요 다음에 아,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몸체 바디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어, 내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걸로 보아서는 거의 4년째 쓰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한 번도 뭔가 망가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어, 물론 한번 컨버터 한번 바꿨고요 컨버터는 제가 잉크가 하도... 잉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잉크가 흡착이 돼가지고 약간 발색.. 발색이니까 그러니까 잉크가 흡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잉크가.. 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잉크가 이제 안씻기는 지경까지 이르러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컨버터만 바꾼 전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촉을 한번 볼게요 촉은 제가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더러워졌는데 촉은 5대5 비율로 잘 깎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드 같은 경우에는 피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잉크가 잘 새는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바로 이 지는 방법이에요. 파지법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만 파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쓰는데 이렇게 지고 쓸 경우에는 여기 힘을 주게 되면 여기 힘을 주게 되면 이쪽에 약간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이쪽 부분이 조금 아픈, 아픈 지경이 좀, 아파, 약간 아파요. 약간 아파서, 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잘 쓰고 있다. 네, 어쨌든. <웃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그립 부분에, 그립 부분은 상당한 매트한 재질로, 일단,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약간 실리콘 재질인 것 같은데, 이 실리콘 재질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미 ABC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완전고무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약간 삭 여러 번 씻으면서 제가 여러 제가 여러 번 씻으면서 약간 삭기 시작했는데 이이 이 펠리칸 트위스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금 삭삭 삭, 삭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모습은 제가 펠리칸 역시 펠리칸 컨버터를 이렇게 내장하고 있고요. 안에는 깍깍 차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니까, 러 만약에, 어,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컨버터가 잘안 흔들린다? 그니까, 러 컨버터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씩 흔들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건 상당히 안 흔들리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걱서걱한 느낌으로써 역시 만년필답게 EF총 만년필답게 약간 서걱서걱한 만년필필감이보여줘요 일단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어,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굵기술이 되는 것은 기본 성능이고요 어, 필기감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제가 사년째 쓰고 있는데도 초계도 한번도 뭔가 흠집이 나거나 한 적이 없고 내구 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만년필은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 생각 들어요 15,000원에서 20,000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일단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요 아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단점은 안 꽂혀요 꽂히긴 꽂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하게 꽂혀요 이게 꽂히긴 꽂히는데 요게 흔들면 빠져요 그냥 이게 어, 왜안 빠지니 오늘 <웃음> 이게 원래 잘안 꼽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잘 꼽히네요 <웃음> 이게 원래 잘안 꼽히거든요 이게 잘안 꼽혀가지고 그냥 흔들면 그냥 흔들면 툭 빠져버리곤 하는데 오늘따라 잘 꼽히네요 어쨌든 <웃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펜촉에 펜촉에 펜촉이 어떤, 어떤 지질되는지 설명 안되는데 펜촉은 역시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보고평이 찾을 수 있는거죠 스테인레스 스틸로 어, 방수는 당연히 되고요 어, 방수라기보다는 녹은 안쓰고요 어, 가격적인 면에서나 뭐 성능면에서나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